여러의 세븐틴 안녕하세요, 세븐틴 힙합 팀입니다. 네. 세세나트에 오신 캐럿들 네.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네 오늘은 작업이나 연습이 아니라 지난 6년간의 힙합팀 이야기를 나눠보는 뜨거운 새벽 같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럴까 합니까? 네 그럴까 합니다 네. 뭔 얘기를 나누지잘 모르겠는데 좀 쑥스럽네요 쑥스럽죠? 예? 네? 쑥스럽죠? 저는 원래 이런 거 잘해요 아네 네, 민규야 이런 거 잘해요 원래 진지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요 네. 새벽이랑 시간이 어, 뭔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는 딱 시간대인 것 같아서 오늘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. 그러면 이렇게 질문지를 뽑으면서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? 아, 한번뽑아봐요 자,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힙합팀을 보며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. 혹은 타인이 보기에도 이렇게 성장해온 것을 보이니... 흥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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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우리가 힙합팀 작업했던 곡들을 들으면 목소리에서 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난 목소리도 많이 변했고 저는 저희 데뷔 초 노래들을 못 들어요 저도 잘못 들어요 힙합팀 수록곡들은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예를 아예 못 듣네요 아예를 아예, 아예 못, 못 들어요 거죠.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물론 추억과 많은 그런 시간들이 담겨있는 노래긴 하지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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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장 안 했어. 아 근데 진짜 너는 한결 같긴 해. <웃음> 저는 뭐 워낙 원래 아니지, 원래부터 카메라가 약간... 이렇게 많은데 이 앞에서 대답을 하는데 거기서 어, 저 성장 안 했어요. 라고 하는 게 성장한 거야. 어. 그렇지. 옛날 같았으면 여기 열심히 대답했겠지. 을 어.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약간 마인드가 원래 똑같았어 가지고 마인드도 그렇고 뭐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. 근데 외모는 진짜 안 변했더라고. 어, 딱히 성장을 했다기보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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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희의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생 저희 연습생 생활을 보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역할을 배정받은 것 같긴 해요. 네. 어, 우리 팀이 뭉쳐졌을 때는 그냥 한 멤버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뭐아 이렇게 멤버로 유니 팀이 네, 뭉쳐졌구나 저도.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냥 힙합 팀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너희 힙합 팀이다 뭉쳐 막 이런 것보다 그 전부터 우리도 우리 넷이서 계속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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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놓쳐버려서 아쉬운 거보다는 그 생각은 들어 가끔 과연 내가 일반적인 직장과 뭔가 이런 사, 사회생활을 했을 때 과연 이만큼의 친구들과 즐겁게 일을 할수 있으며 내 정말 아름다운 20대와 10대를 재미나게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어, 내리 엄청 깊게 박힐 만큼 재밌게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20대 초반엔좀 그랬던 것 같아 뭔가. 나도 수학여행도 가보고 싶고, 졸업여행도 가보고 싶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재미난 것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 누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, 연예인으로살수 있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하겠다고 하면 욕심인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, 우리도 사람이기에 욕심일 뿐인 거지 예, 네, 욕심일 음. 뿐인 거고 사실 뭐형 말대로 어렸을 때는 막 친구들이랑 수학여행을 너무 가보고 싶었고 연습을 하루 안 하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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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 분들은 우리도... 뭐 연예인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 뭐 약간 그막 환상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비례하는 것 같아. 뭔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부럽고 민규 말대로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며 살수 있는 것 같아. 다 모두가 나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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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의 차이는 그냥, 그냥 앨범 네, 컨셉마다 다른 것 같고 어뭐 그냥 지금의 우리는 그냥 더 잘하지 않을까 그때보다 그러니까 뭐형 말대로 더잘 <목소리를> 표현할 수 있고. 표현해내고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좀여 여유로지 쳤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장르가 만약에 힙합이라고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힙합의 시, 아, 시야가 시야가 넓어졌어 넓어야 나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우리가 어. 하고 싶어하는 음악의 그 폭이 되게 넓어진 느낌의 차이가 아닐까 옛날에 데뷔 초 때는 힙합 하면은 뭐랩 진짜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제일 중점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우리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 가장 큰 차인 이것 같고 난 민규 말에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얘, 이게 무슨 힙합 팀 곡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내가 생각하기에 힙합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힙합팀이 할수 있는 곡이라 생각이, 생각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, 이제는. 근데 음. 지금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스토리나 이야기들이 정확히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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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더 해결하려고 막 용쓰고 그러진 않고 그냥 약간 아, 불안하네, 아좀 걱정되네 그러고 지나가 음. 어. 아, 흘러, 흘려보내는 편이구나 나도 제일 단순한 방법은 자고 일어나는 거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아막 난잡해서 잠이 안 들어오고 해도 자고 일어나면 또 그냥 다, 다음날로 시작하는 느낌 아... 어, 나는 자고 일어나는 게 되게 컸던 거 같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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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일업이라는 노래에서 식지 않은 열정과 포기를 모르는 질주를 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들려준 적이 있다. 힙합팀의 자유도 포기할 만큼 자극, 자극적인 순간이 있다면? 그리고 이럴 때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? 나는 근데 생각보다 힙합팀이 자유롭지 못한 게 세븐틴은 자유로운 편이 아니거든. 되게 열정적이고 항상 매 순간순간 스케줄을 함, 하고 아니면 은 뭔가 음악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자유가 없는 편인데 힙합팀은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작업하는 과정이 좀 자유로운 편인거지 힙합, 그러니까 세븐틴 전체는 좀 항상 자극받고 움직이는 편이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아니, 난 주변에 제일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뭐 너희한테도 받고 예를 들어 난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휴가야 뭐 휴가인데 일주일 휴가인데 3일 동안 힙합팀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대 네. 아 그럼 찍어야지 찍어야지 그럼 찍지. 찍지? 그럼 찍어야지 어그 정도의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그 원동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결과물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많은 캐럿들과 하는캐분들이 있고 팬분들이 있고 근데 잠깐만 가정에서 혹시 다음 휴가논 언제야? 뭐라고? 다음 휴가는 언제야? 이, 이 3일에 이 찍으면 그러면 고민을 좀, 휴가가 해봐야 될 내년이야, 어. 휴가가. 고민 좀 해봐야 지것같 휴가가 지나면 내년이야 휴가가 그럼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? 난 하면 해 이게 바로 자극 받는 순간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나는 멤버들한테도 받고 다른 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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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식과 음, 음, 우리가 그러니까 내 머리. 몸이 어. 일을 하지 않고 쉴수 있는 시, 내가 시, 생각하는 시간? 자유는 오, 그 오로지 내 선택으로 할수 있는 시간이야. 시간. 나 음. 어, 그건 중요한데, 어, 중간에 정해져 있는 어떤 내 스케줄 뭔가 이걸 해야 하는 뭔가 이게 없고 그냥 자유는.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할수 있고 내가 쉬는, 자고 싶으면 음. 잘수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스스로 할수 있고 그건 나는 중요하죠 그게, 그게 이렇게 쉬는 거고 사실 그게 왜 자유거든 <웃음> 그건 근데 그치. 어떻게 보면 인권이지 <웃음> <지금>.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인권이 지 아니 그거 이거 뭐냐면 <웃음> 지금 이제 스케줄이 <웃음> 끝나고 <웃음> 연습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 거지 그지 요런 시간들 <웃음> 그치 그치 어, 그래서 어. 어, 나는 자극받는 순간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있, 있다기보다는 그냥 세븐틴으로서 계속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 같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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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 받지 너무 잘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. 이겨내기 힘든 거야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 하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아니 이것도 못 타면서 뭐라 하겠다는 거야발서 <웃음> 발받는 느낌 난 그래서 혼자 못해 자전거 타는 거 너랑 같이 그렇지. 타자고 하잖아 왜냐면 나는 너를 따라가고 너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타는 거지 난 그런 거 같아 난, 난 애초에 어. 그거야 아 혼자 타는 건데 안 나갈까? 아니 혼자 왜 못해 <웃음> 징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난 그래서 민규랑 무언가를 할때 좋아 <웃음> 멤버 모두가 곡 작업에 음 참여하는 힙합팀 작업할 때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 가사를 쓸 텐데 서로에게 맞추는 방법 조율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어어 어, 어. 작업할 때 자유로운 거 같은데 우리는? 그렇지 않나? 서로에게 맞추나? 아 근데 뭐 맞춰야 될 때는 맞추고 뭐이 흐름적으로 이두 파트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맞춰야 되고 아직 그냥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곡이 제너레되팅이야 어, 어. 그래서 그냥 그거를 위해 어뭐 자유로운 자유롭게 작업을 하든 뭐 어떠, 같이 작업을 하는, 누한테 맞추든 뭐어 뭐 어, 그치. 서로한테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음악을 할 건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. 그치, 그치. 그치. 왜냐 이 노래 작업에 있어서 주체는 이 노래니까 어쨌든.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아니니까. 그냥 이 노래 한테 맞추는 거지. 그치. 그래서 애초에 작업하기 어.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음악을 할 건지 어떤 주제로 할 건지를 다 정해놓고. 그리고 나서 작업에 시작을 하게 되면 흩어져서 웬만해서 그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의견적인 부분에서 안 맞거나 조율을 해야 하는 어떤 그게 크게 없고 뭐 글자 가끔씩 바꾸는 정도 그렇지, 그 정도 그러니까. 뭐이 질문은 되게 쉽다 힙합 팀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집 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어... 아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 게임 보이 작업할 때그 음악적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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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, 하고... 무덤에 보이는 힙합팀이라 별탈 없이 지나는 것처럼 보인다 가 아, 맞아요 <웃음> 맞아요. 있는 그대로예요 아, 들여다보는 게 우리는, 이거예요 네. 우리는 탈이 없지 되게 무덤에 그러니까 잔잔하고 잔잔한 파도 같아, 그냥 이렇게 우리는 확실히 할말다하는거 같아 어. 서로에게 할 말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, 서로 비난도 하고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상처도 받지 않고 그래서 가볍게 있어. 넘기고 어. 그, 난 그게 좋다고 음. 생각해 그냥 우리가 딥하게 얘기한 적도 많이 없는 거 같은데 그게 우리만의 색깔인 거 같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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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라 하겠지 또. 근데 그게 보컬팀의 매력이기도 한데 조금 서로에 대해서 개그코드보다 개그보다 좀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퍼뽀팀은 워낙 잘할 것 같아서 퍼뽀팀은 너무 무게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<웃음>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는 가벼움도 같이 어, 좋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해준 캐럿들에게 다시 한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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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럿들 어차피 새벽이니까 잘 자라고, 잘 자라고 인사 한번 하고 굿나잇 한번 하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캐럿들 굿나잇, 굿나잇.